고등어 얼마씩이에요? 키로로 25,000원 키로로 25,000원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생선 바로 양식 고등어를 가지고 왔고요 900g짜리 제가 이것저것 할인받아서 18,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살이 통통하게 아주 살이 게 빵이 좋다고 그러죠. 어, 살이 아주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 양식 고등어잖아요. 그래서 자연산 고등어하고 좀 비교했을 때좀 다른 느낌이 예, 어떤 게 있냐면 약간 부들부들한, 살 자체가 좀 부들부들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이제 손질을 할 건데 이 고등어에도 비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칼로 살살살 긁어내면은 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다 아,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를 자르는데 이배 쪽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있어요. 요잘 모르고 있다가 폭질리면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이렇게 잘라 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 이 자연산 고등어에는 고래층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과연 이 양식 고등어에는 고래층이 있을까요? 네, 답은 고래 외충이 있다 입니다. 여기 가네하고 저 위쪽이 좀 보면 이게 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다 고래 외충이에요. 그래서 손질을 맡길 때는 좀 깔끔하게 잘해주는 곳에서 혹은 네,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고등어는 좀 쉽거든요. 자, 이제 신장 제거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말 통통하고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죠? 자 일단은 랩핑을 해서 제가 요거를 조금 이따가 먹도록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당일에 못 먹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의도치 않게 숙성이 하루가 지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포를 뜰 때는 일본말로 그 다이묘 오롯이라고 하죠 한번에 칼을 쭉 나가는 그 포뜨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살이 좀 하얗죠 그 이제 짧은 칼을 가지고 이제 뱃살 제거할 때는 천천히 살살 좀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그래서 천천히 끊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긴 칼로 할 때는 한번에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은 고등어 손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핀셋, 요거 조리용 핀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가운데 뼈다 제거해 주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뽑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껍질 벗기는데 이제 얇은 막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얇은 막을 갑자기 확 잡아 당기면 살이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예, 한쪽 면을 다 뜯어 준 다음에 천천히 잡아 당겨 주시면 음, 깨끗하게 예,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런 막이 있어요 이제 반대편도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손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어랑 잘 어울리는게 참깨소스인데 요거 예전에 제가 고마사바라고 하는 영상에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레시피는 예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들어가는 건 별거 없어요 어, 간장하고 깨하고 어, 청주하고 설탕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참잘 어울려요 하루가 지났다고 살이 조금씩 벌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마리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손질할 때부터 기름지다는게 느껴지거든요. 칼에 이제 기름이 많이 묻어나오니까요. 이런 기름진 생선은 와사비가 좀 필수예요. 먼저 이제 이 자연산보다는 지방이 당연히 많겠죠. 양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그런 지방 맛이 많이 느껴져요. 이게 아마 당일날 먹었으면 은 살이 좀더 단단했겠죠. 근데 식감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간장에 보시면 기름이 이렇게 둥둥둥 떠요 기름이 정말 많다는 거죠 네, 이 뱃살 쪽에그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재미있거든요 어, 그 씹는 맛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참깨소스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사실 아내가 더 좋아해요 참깨소스에다가 주로 이렇게 찍어서 먹는 편이고요 맛은 있는데 저는 몇점 많이 못 먹어요. 이렇게 보면 끝부분에 그 뱃살이 있죠. 그 부분이 좀 쫄깃쫄깃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하루 정도 더 숙성이 된 거다 보니까 몸통 쪽에서는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당일에 먹었으면 식감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반쪽은 제가 그냥 구워 보기로 했어요. 네, 이제 요거를 수, 포를 떠서 숙성지로 보관을 했는데, 하루 지난 거거든요. 자, 혈압육 쪽에 이제 갈변이 이렇게 왔죠. 그래서 포 떠서 숙성하는 거는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바로 당일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요렇게 해서 그 소금간을 해줬는데, 요뼈 있죠, 가운데. 예, 지금 갈비뼈 밑에 두개 하고, 이제 가운데에 이제 척추뼈 있는 부분이에요. 그니까 이 척추뼈 부분에 살이 좀꽤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구워서, 어, 먹으면은 좋죠. 그니까 소금간 하고서 냉장고에서 한 시간 정도 뒀어요. 자, 그릴에서 이제 20분 동안 천천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노릇하게 다 구워졌고요. 근데 제가 그릴에다가 구워봤는데 고등어는 그냥 팬에다 구운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산보다는 기름이 조금 더어 많이 나오는 거를 좀볼 수가 있고요. 이 호일 밑에 기름이 많이 고였어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구입했을 때 이제 900g짜리 이제 큰 고등어라서 살이 아주 두툼하고 좋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기름이 꽤 많이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맛은 있는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죠 네, 고유용 고등어 보다 맛이 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요거를 이렇게 좀 저처럼 구워서 먹겠다고 하지 않는게 좋고요 저는 영상 때문에 구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 회로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뼈 부분은 살이 많아서 요건 좀 바짝 구워서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어차피 구워야죠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포떠서 숙성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당일에 소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이는 저렴한 구이용 고등어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식고등어 회는 달달하면서도 고소고소한 그런 맛이 있고 양식고등어지만 그래도 고래회충이 있으니까 좀 깔끔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식고등어 리뷰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